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7월에 시작한 이벤트들을 한번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7월의 동료 악몽의 이블린을 11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인간형 추가 공격력과 추가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입니다 채집, 지역 토벌이 가능해서 전투력을 확 올려주진 않지만 토벌 덕분에 쓸만한 동료입니다 두 번째로 V4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는 더위타파 돌림판입니다. 점검이 있던 30일 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만 돌림판 티켓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티켓들은 다 기간이 있으니 그날 받은 거 바로바로 바로 쓰셨으면 합니다. 티켓을 받은 그 주에 일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BHC 치킨 기프트콘더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고요 돌립판 횟수 15번을 돌리시게 되면 상금 영웅 귀걸이 랜덤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품당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혹시나 안 받아지는 상품들은 이미 횟수가 초과되어서 못 받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여름맞이 달콤한 소박 출석 및 미션 이벤트입니다 이번 여름 출석 이벤트로 7일차 때 박훈에서 디눅스 영웅마석 선택 상자를 받게 되고요 14일차 때 박훈에서 루스칼 영웅마석 선택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희귀 마석 선택 상자와 황혼의 마석 정수 그리고 수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박은 미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하루 만에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미션들입니다 미션만으로 수박을 총 90개 받고요 미션만 다 달성해도 휘기 선택 액티브 스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석부로 총 70개 수박을 받고요 다 받게 되면은 160개로 충분히 이벤트 상점에 있는 이 수박으로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박을 실수로 팔지 않는 이상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박 출석부와 미션은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상점은 7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곧 끝나게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뭉틈이 7월 7일 점검 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주 화요일 점검 전까지니까 새벽 4시 초기화 이후 마지막 1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점검이 새벽때에 한다면 어, 못하겠죠 다음은 7월에 추가된 패키지와 신규 v 보 상품들입니다 레드젠 구매시 추가 주화로 주던 라베나 주화가 사라지고 트랑제 주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공지를 미리 했었고요 6월 30일 라비나 주화는 유지하되 일부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트랑즈 주화는 어, 재화 상점에 레드잼 구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400잼 이상부터는 렙제 75가 걸려있으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7월에 한정 상품입니다 7월 8일 점검 전까지로 적혀있는데 보통 화요일날 점검을 하니까 어 7일날 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7월 한정 1 플러스 1 패키지도 판매중입니다 탈거 소환수 동조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룬의 정수가 나왔습니다 V4 상점에 이벤트 상점 제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룬 어 한개당 천젬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에 생산, 세공 훈장 룬탭에서 이 룬의 정수로 추적자의 룬 12개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11강부터는 11강 1개와 이 룬의 정수 1개로 옵션을 랜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 10강이신 분들은 11강 도전 가자! 가자 마지막으로 주간 상점에 한정으로 희귀마사 선택 상자를 500만 골드에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 이벤트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이 언젠 동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간 초기화시 바로바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화요일날 점검되고 그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바뀌기 때문에 월요일날 되시면 그냥 바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는 이벤트와 새로 추가된 이벤트 그리고 7월에 한정 판매되는 V4 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